저희 채널에서 유튜브 서예학원을 운영한 지두달 정도 지났습니다. 유튜브 서예학원은 멤버십 전용 동영상이 따로 게재되며 월 결제를 하시는 회원분들께 영상과 채본이 오픈되는 말 그대로 온라인 서예학원이라고볼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링크 눌러서 소개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 영상마다 채본과 함께 숙제도 내드리지만 온라인 학원인 만큼 회원이 100분이든 1000분이든 될수 있기 때문에 숙제 검사는 고급반에서만 해드리려 했는데요. 아직 시작 단계라 원하시는 분들께만 참석을 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글씨를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 글씨를 보면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는 과정에서도 글씨가 늘죠. 그래서 이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어 모든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 글씨입니다. 우선 딱 봤을 때 첫인상이 굉장히 깔끔하고 선한 느낌이네요. 글자를 보면 그 사람의 성정이 비친다고 하죠? 종이도 반듯하게 잘 접으셔서 글자 크기도 꽤 안정적인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런데 보시면 글자들이 웨이브를 하는 곳이 있어요. 글씨의 첫 자음을 쓸때 시작점을 잘 찍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밀리면 전체적으로 다 밀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 풍자랑 끝자가 서로 붙기 일부 직전이네요. 공간과 공간이 서로 너무 붙지 않도록 써야 맺히는 부분 없이 시원해집니다. 같은 분의 다른 작품도 볼까요? 용비어천가 방필에 도전한 작품이었는데 원필에 더 가까운 느낌이 들죠? 이 부분은 예전에 방필과 원필에 대한 컨텐츠에서도 언급했듯이 강직한 성격을 가진 분들은 주로 방필을 잘하고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인 분들은 원피를더 잘하는 영향도 있는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회의 질은 아주 좋아요 붓을 잡을 때의 마음가짐에 지극함이 느껴집니다 줄도 잘 맞추셨고요 그런데 첫 번째 글자는 작품에서 간판이라 마찬가지예요 조금은 웅장한 느낌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너무 텅빈 느낌이 들지 않도록 또 어디는 너무 밀집되지 않도록 공간안배를 중점적으로 신경쓰시면 되겠습니다. 낙관은 판번째에서 약간 자유로움을 가미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궁서체와 흘림까지 섞어 쓰신 걸 보니 이미 붙잡으신 서력이 있으신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반듯하게 잘 쓰셨어요. 이분은 귀천을 두번 보내셨는데 일부러 두 작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글씨를 보면 획이 좀 가늘죠?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글씨가 전반적으로 왼쪽을 향해 쓰러진다는 점입니다.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건 습관이겠죠?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똑바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오른쪽으로 기울도록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습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평이 맞아지거든요. 자, 두 번째 작품은 굵기가 훨씬 더 굵어지면서 시각적으로 꽉 차올랐습니다. 훨씬 보기 좋네요. 굵기의 변화도 다채롭게 들어가면서 음향의 조화가 더 아름답고 풍성해졌습니다. 기울기도 이전 작품보다 더 나아 보이죠? 계속 발전하고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것도 같은 건 글씨인데, 여기서는 글씨가 기울어지는 면은 딱히 보이지 않네요. 스스로 의식하면서 쓰신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방필에서도 획은 단단하고 아주 좋습니다. 일전에 제가 작품으로 했던 백자, 긍정어까지 써보셨군요. 의욕이 넘치십니다. 획마다 예깁과 중봉, 회봉까지 착실하게 한 것이 눈에 띄네요. 지금처럼 기초를 탄탄하게 밟으면서 꾸준히 가시면 훌륭한 예술성으로 빛나실 겁니다. 이분은 미국 아리자나에 살고 계셔서 화산지를 구하기 어렵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로 작품을 하셨다는데 아마존에도 서예 도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분의 글씨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왜냐하면 글씨에 삿된 느낌이 전혀 없고 순수한 맛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로형 글자들은 좀 좁고 가로획이 있는 글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지고 그런 미숙함은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쓰다보면 시야가 넓어지면서 잡히기 쉬우니까 꾸준하게 지극한 마음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자님의 글씨입니다. 문득 닉네임의 뜻이 궁금해지는데요. 종이접기, 줄맞추기, 회계 기본인 여입 중봉, 3절 대체로 좋습니다. 특히 아래야를 똑 떨어지게 잘 쓰셨네요. 다만 점의 크기가 글씨 획에 비해서 너무 큰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점을 좀더 작게 조절하셔도 되고 다른 획들을 좀더 굵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런 공간들이 아예 사라져버렸죠. 좁아지기 쉬운 공간일수록 분명하게 떨어져 줘야 답답하지 않습니다 점과 획의 굵기 조절 획끼이 달라붙지 않도록 이 부분 유의해서 이 써보시면 좋겠어요 자이 글씨도 온유하고 천진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획의 두께도 약간의 변화를 주신 것이 능숙해 보이고요 무엇보다 이 작품을 쓰실 때 스스로 즐기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 이슬에서 이응이 좀 늘어졌죠 이응은좀 납작한 건 허용되지만 늘어지는 건 힘이 빠져보여서 별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려긋는 획이 우측으로 살짝 누운 경우가 많이 보이네요 그러면 이 분은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왼쪽으로 약간 눕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낙관에서 박규리의 기억을 공용으로 하는 센스 아주 재미난 시도입니다 역시 같은 분의 글씨인데 이건 느낌이 전혀 다르네요 방필의 맛을 잘 살려 쓰셨습니다 다만 첫 글자가 아주 중요한데 먹이 번져서 붙어버렸죠 원래 첫 글자에서 먹의 농도가 잘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파지에 첫획을 그어서 먹 상태를 가늠한 후에 쓰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에요 첫 줄은 반듯하게 잘 쓰셨는데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진 건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걸까요? 하지만 대체로 아주 잘 쓰셨습니다 교직에 계시다가 명예퇴직하신 회원님의 작품입니다. 제자들에게 항상 기본을 강조하셨다고 하는데 글씨에서도 그 느낌이 묻어나네요. 획이 아주 착실하고 담백하여 좋습니다. 서법도 잘 지키셨고요. 전지를 아직 못 구하셔서 그렇겠지만 작품에는 상하좌우의 여백이 있어야 글씨의 집중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글자가 크고 시원시원한 건 좋은데 그래서 자간의 여백이 좀 부족해진 느낌도 있네요. 글자 크기를 좀 작게 쓰셔서 글자와 여백이 5대5 정도가 되도록 맞춰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 여기서는 종이를 잘접으셨네요 다만 글자 간의 간격은 여전히 좀 좁습니다. 드러남은 아끼고 여백을 충분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낙쁜 글씨가 어려운 건데 참 잘하셨어요. 자 여기 보시면 불자 밀자 음이나 철자 같이 상하가 긴 글자를 한 공간에 담으려다 보니 리을이 좀 답답해졌죠? 이런 경우 조금 침범하더라도 길게 쓰시고 그 아래 글자는 받침이 없으니 좀 납작하게 써주는 것도 요령입니다. 보세요. 공간이 시원하니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정직과 성실의 혼이 글자에 묻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회의질도 아주 좋고요. 명언까지 보내주셨는데 역시 글씨는 아주 탄탄합니다. 어... 여기 공에서는 자음 때문에 이내려긋는 위치가 살짝 왼쪽으로 이동하는 게 맞는데 받침까지 거기에 맞추면서 무게중심이 흐트러졌죠. 받침은 좌우의 중심에 써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먹물이 부족한 부분에서도 절법을 착실하게 하신 것이 눈에 띄네요. 이대로 곁길로만 빠지지 마시고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주 잘 쓰셨어요. 피톤치드님 노력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핵의 뼈는 깐깐하게 살아있는데요. 현재 약간 가늘어요. 근육감과 살집이 빈약하다는 뜻입니다. 붓을 쓰실 때 너무 끝부분으로만 쓰지 마시고 조금 더 눌러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씨들이 반은 아니지만 일부 조금 기울어져 있죠. 살짝 반대 방향으로 높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주 좋아요. 이 작품은 먹물이 온화하게 번졌는데 그 기분이 참 푸근합니다. 지금은 좀 번지지만 필력과 속도가 붙으면 아주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글자 간격과 크기 모두 다나하네요. 이따금 이런 줄들이 좀안 맞긴 하지만 많이 쓰시다 보면 금방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자음의 시작점을 잘 찍으면 되겠죠. 서예에서는 보통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대신 크기나 굵기로 그 표현을 하는데요 낙관 글씨의 경우는 은근하게 약간만 띄어 써줘도 얼씬 숨이 트일 거예요 방필도 잘 쓰셨습니다 참 재미난 것이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운 분들은 분명히 방필을 써도 모난 느낌이 잘안 나와요 그래도 좀더 의식하고 노력하시면 언젠간 나오겠죠? 누구나 쉽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이런 복잡한 글자들에서 획길이 아주 붙어버리지는 않게 이 부분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씨는 방필이 아닌데도 획이 까랑까랑하고 강한 맛이 나네요 첫 글자는 불이 아니고 불이 맞죠? 공모전이라면 이런 경우 오자 처리 되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글자들도 잘 쓰셨어요 름자는 참 좋은데 른자는 좀 답답해요 간격을 균등하게 맞추자는 법을 균간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균간법이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겠죠? 칠자 같은 경우도 자음 모음 붙지 않게 낙관 글씨도 좋고 나머지는 훌륭합니다 이분은 홀을 공개하길 원치 않으셔서 가렸습니다 글씨 무난하며 은근히 필력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필의 맛을 잘 내시네요 다만 글씨가 전반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죠 그리고 획끼리 글자끼리 붙은 부분이 좀 보여요 한 공간에 한 글자가 들어가는데 글씨와 여백의 비율이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방필이 훌륭한 걸 보면 이분은 부귀 해설을 좀 쓰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첫 글자는 좀더 웅장하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죠 획도 건강하고 이전 작품에 비해 간격도 좀더 생겨서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글자 아래에 여백이 없네요? 그래서 애초에 종이 접으실 때 상하좌우 여백을 접어두고 나머지 글자 들어갈 공간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우측 상단에 작품 종이 접기 링크 걸어둘 테니 참고하시고요. 전체적인 여백을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면 글씨 자체는 아주 훌륭합니다. 잘 쓰셨어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로리님의 글씨를 보겠습니다. 오 분위기 고요하면서 우아하네요. 획에 구불구불하는 기술을 주신 걸 보니 이미 어느 정도 붓을 잡으신 경력이 느껴집니다. 이런 웨이브가 글씨에 맛을 주긴 하지만 너무 짧은 획에까지 들어가면 무리가 올수 있어요. 획 질이 굉장히 탄탄하고 형태도 훌륭합니다. 다만 낙관 글씨에서 끼어쓰기가 좀 많이 된것 같죠? 은은하게 띄워주면 아주 멋지겠네요. 아이 작품은 방필이 제대로 살아있어요. 아주 좋습니다. 이전 작품부터 글씨들이 우화방을 향해 쓰러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 부분만 반대로 쓰러지도록 써주시면 나머지는 훌륭합니다. 로리님께서 작품 사진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에 대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쓴 작품 중 보관하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은가요? 저는 족자나 액자 등 작품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웬만한 글씨들은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두고 현물은 굳이 보관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도 꼭 보관하고 싶은 작품들은 선벨에서 투명한 박스에 차곡차곡 넣어두는데 이것도 한 번씩 열어서 나중에 다시 보면 결국은 정리하게 됩니다. 지금은 마음에 들어서 남겨놓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쓰고 싶더라고요. 저도 공부가 쌓이면서 실력이 늘고 있다는 증거겠죠? 서예 작품의 경우 어떻게 디지털 이미지화 하고 계신지 자세히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책이나 중요한 자료를 만들 때에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찍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폰으로 찍어서 저장합니다. 후작업으로는 기본적인 포토샵 기능들을 활용해서 깔끔하게 편집하고 제가 만들어둔 붓터치 등을 합성하여 응용작들을 만들기도 하죠. 자, 이것으로 첨삭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글씨를 다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여러분들의 공부를 보니 지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모두 제 강의를 듣고 똑같은 체본을 보며 연습하셨겠지만 각자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선생한테 배웠다고 해서 딱 누구의 제자구나 쉽게 같은 필체가 나오는 것은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예의 정신은 반듯하게 배우고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때 쓰는 분마다 각자의 개성은 살아있어야 하죠. 물론 처음부터 개성을 쫓으면 안 되고 법도대로 지극하게 쓰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이제 곧 이에서 기본핵 진도를 나가게 될 텐데요. 진도가 너무 빠르다고 조급해하거나 또는 진도가 너무 늦다고 답답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각자의 템포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판 번째 진도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이벤트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수업 때까지 모두 검필하세요